오늘 세분을 모신 이유는세 분께 영상편지가 왔는데요 <웃음> 다섯 분께 영상편지가 왔는데요 영상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<알겠습니다. 웃음> 안녕 n 년 a 에민성 n g Santa, young Santa, young s a n 거 a 요아니아아아아쭉 t 팔려지지고 g 안에 에본 <웃음> 경험을 때?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. 기죽지 말고 좀목될적고 이제 눈이 왜 저렇게 잘했냐? 하천시던 야구가 아니고 사회생활이니까 말 잘하는 거 자신 있게 더 파이팅 있게 했으면 좋겠어. 안녕, 생활이란에서 너와 넌 스누자의 이야 쭈아야, 하천시절이 좀 잘생겼다. 지금이 좀더 잘생겼다. 지금이 좀더 잘생겼네. 야구와 나랑 흔들안잡 아. <웃음> 야,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<웃음> <웃음> 너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1년에는 1년간은... 잠일라는데 아니, 연도 크고 또또 혼자 사다 이러았어. 네. 안녕. 1년 뒤에. 형아.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... 규정기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전에 가 가족 다고 다들 말잘한다는데 안녕. <웃음> 2년 차 재영아. 괜말아 안녕, 이년차왜고 있냐니? 이 이전 로량안요 이전 차량 안지으 이전 차안안보 이전 안지으세 이전 차량 안지으안이안지으세 이전 지금 이전 차량 안으세요 안녕, 이전 차량 안 지으세요? 이지이지이지 이전 안 후배들 잘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래도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고 어? 내년에도 다치지 않고 시장 안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지은해주셨던 코치님 감들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? 차라리 많아 공기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삼성 라이온즈 손주인 코치님과 박하니 코치님하고 <웃음> 다른 코치님분들이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배울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났어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전화하고 전라고 와주시고 행기 대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통 많이 불어서 오늘 집에 좋은 차에 쇼핑은 왕과 사는 거 같아요 쇼핑 중 엄마 아빠 지금 잘하고 있고 너무 걱정하는 알고 한층 더 성장하기 힘드게 된게좀더 지금 나 스스로 좋게 된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다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사사 다 다들 다 말이 사. 저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때는 좀 어렵다 근데 그래. 뭐뭉클한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말들을 잘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. 뭐 재현이도 잘했고 영웅이는 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재혁이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다치지 말고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더 좋은 선수 될수 있으니까. 조금조금씩 성장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5년 후 5년인데? 5년 후에 너한테 10년 후 하는 거 아니야? 5년 후니까 둘이 먼저 해봐 5년 뒤면 군대도 다녀왔을 나이고 좀 여유가 생겨서 프로 생활에 적응을 했을 텐데 그때 되면 좀더 하고 싶은 야구를 하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10년 뒤는 솔직히 생각을 잘안 해봤는데 그때도 부상 없이 즐겁게 하고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어, 5년 뒤에는 일단 이 경산 숙소를 나와서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군대 <웃음> 군대 문제도 잘 해결돼서 완전히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. 팀의 주전 선수가 되어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프랜차이즈로 단연 계약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이제 프랜차이즈로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. 5년 뒤에는 1군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면서 팀을 이끌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돼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뒤에는 팀의 주축이 돼서 어린 선수들이나 들어오면 제가 분위기를 살려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크업 5년 뒤에는 더 성숙해져가지고 다 갖춰진 선수였으면 좋겠고 또 그때는 또 그냥 라팡 마운드에서 던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5년이 지나든, 10년이 지나든 그냥 다치지 않고 즐겁게, 재밌게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야구했으면 좋겠다. 일단 다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 실력을 더 높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, 같습니다. 5년 뒤에는 좀 다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야구했으면 좋겠다. <웃음> 어, 해라, 영어. 너부터 자. 뭐지? 뭐지? 싶지 c y c l 사이클 is 쳐보고 싶어 한자 m 수실 i n 랑두자 g 수 to the c 는 t y I'm g o i n 저 to go to t 저는 첫 i 이 y I'm 첫 o i 이 g to go 서. 저는 첫승하고 응. 첫탈삼진이제라고 있습니다. 말을 네, 하고 1년 전 자신의 영상편들를 음. 받아서 세상 좀 변한 것 같아요. 장전이 불이. 네, 저 많이 음. 변한 것 같아요. 살이 빠졌어요. 저. 아니요, 사갔어요. 네. <웃음> 뒤에 <뒤이> 너무 <웃음> 저거 바로 뒤돌아도 웃으시는데요. <웃음> 인정합니다. 살도 빠지고 된 인터뷰를 좀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. 되게 말을 어. 못했던 것 같아요. 내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, 계셨어요? 아, 네. 아, 네. <웃음> 뭐, 신인으로서 1년 동안 다들 고생했고 또 내년에는 또, 더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, 좋은 목꿈 뭐, 이뤘으면 좋겠다 어, 1년 동안 다들 크게 다친 데 없고 같은 야구장에서 같이 즐겁게 야구하면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또 부상당하지 말고 일본에서 다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아 고생했다 다들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LG가 2019년 드래프트가 뭐 최고의 뭐 드래프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제 우리 동기들이 그 최고 드리프트를 한번 뛰어넘었으면 다 같이 잘해서 열심히 하자 고생했다 1년 너희들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웠던 것 같아 라이온즈 파크에서 다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 고생했어 일단 내 동기들 전부 다 수고했고 긴말을 할게 일단은 정훈이는 좀 이제 좀 가볍게 하고 있으면 좋겠고 이제 <웃음> 네,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었으니까 네더 잘해서 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 통행이 얘기해줘요 나 아, 동룡이, 맞다 동룡이 도이야기해요 동룡이는 일단 군대에 왔으니까 그 사고치지 말고 군대에서 그냥 좀바르좀부분 배워와 아라는 부분을 좀 배워와 알겠지? 이만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